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날아치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전에 비껴치기 45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돌리기 45도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 자, 앞전에는 비껴치기 45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돌리기에 대한 45도. 자 여기가 첫번째 포인트, 두번째 포인트, 세번째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자요거는이 시스템은 반 두께를 겨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 두께를 기준을 잡으시고요. 반 두께를 쳤을 때자 당점은 자, 왼쪽으로 칠 테니까 9시 당점 3팁을 다 주시는 겁니다. 약간 밑에 어, 당점을 내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3팁이 적당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자 어떻게 되냐면 이 점과 요 점을 이으면 45도가 되죠. 자일접구는반 두께가 맞는 선상을 요렇게 해주셔야 45도입니다. 일접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45도가 안되겠죠. 요렇게 되는거죠. 요렇게 45도가 돼야 되니까 일접구를 약간 이렇게 내립니다. 반 두께가 되게끔 요렇게 선상을 만들면 요게 45도가 되는 겁니다 자요걸 기준으로 잡고요 45도 반 두께 스피드는 2에서 2.5레일 어, 부드럽게 쳐줘도 되는데 부드럽게 치면 공이 좀 길어집니다 타격샷을 조금 넣어주셔야 되고요 음, 그래서 9시 당점이 되는 겁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아, 반 두께를 9시 당점을 주고 2에서 2.5를 타격샷을 휘우시면 9시 당점을 주고 2에서 2.5를 타격샷을 휘우시면 자 이렇게 3 쿠션 반 포인트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 5도를 치면 두 번째 포인트 치면 10 포인트가 떨어지고요. 자, 요렇게 45도로 치면 15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자, 요렇게 4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포인트는 반, 2포인트는 10포인트, 3포인트는 15포인트. 자, 요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포인트, 3포인트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2포인트에, 어, 1조크가 있습니다. 자, 45도 기준이 맞는가 보고요. 어, 거의 맞네요. 자 이렇게 되면 또반뚝게세이티아 9시 당첨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스피드는 2레일에서 2.5레일 샷은 타격샷 자 이렇게 10 포인트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타격샷을 안 주시면 5 포인트가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45도가 맞는가 보고요. 반 두께 대충마다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치면 세 번째 포인트 45도로 치면 여기 15 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시타 해볼게요. 당점, 샷, 스피드 다 동일하죠? 반 두께 정확하게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조금 길게 왔는데 그래도 득점은 가능했네요. 자, 요렇게 치시는 겁니다. 자, 조금 길게 왔는데 그래도 득점은 가능했네요. 자, 요렇게 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틀릴 때, 자 한번씩 시탈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45도 기준인데 이번에는 장쿠션 쪽으로 한칸 정도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5도가 아닌 대략 35도나 정도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한 포인트가 제가 길어지면 이쪽은 반 포인트가 짧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설명하면 더 길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여기는 이 정도 짧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 두께 9시 당점, 스피드는 2에서 1 5 타격샷.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길게 치면 조금 더 짧아지겠죠. 자,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원래는 여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 짧아지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치면 이 정도 짧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시타 화면에서 따로 보여드리고요. 이번에는 떨어져 있는 공, 자 떨어져 있는 공도.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일족구가 단 쿠션에서 대략 한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네요. 자,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족구가 통과하는 반 두께 선을 이렇게 그으면 45도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 두께 2에서 2 5일 스피드 미들 발로 타격샷 넣주시면. 어 10포인트 쪽으로 도착을 하겠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조금 짧게 왔네요. 그래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무조건 45도만 기준이 된다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시타 장면은 별로 안 나오겠죠. 그래도 시타 장면을 몇 가지 보시면서 스트롱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면으로 가시죠.